어,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개를 그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, 내기는 건데, 그거를 기호로 npr이라고 할수 있어요. npr이야? 네. 이렇게 표현하는데, 어, 그, 이거는, 어, 내가 예를 들어 숫자가 4개를 넣을 수 있는데 숫자가 5개가 있으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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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팩토리얼로 하면 n개의 팩토리얼을 해서 다한 다 다음에 어, n-r만큼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이 npr이 그, 돼요. 예를 들어서 하면 3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5개의 숫자가 있다.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대열하는 거잖아요. 그럼 opr이죠. 아 op3. 네. 네. 그러면 op3을 이 n 곱하기 n-1 곱하기 n-2로 표현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.